박해 이 팀장은 김재현이고 팀원은 윤아김승지 정원이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팀명은 시작이 도태 안녕하세일 저희도 일하고오가이조라서 일석이조라는 말처럼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었으면 네, 저희도 a 미 g Yang, Yang, Yang, Yang, Yang, Yang, Yang, Yang, Yang, Yang, Yang, Yang, Yang, Yang, Yang, Yang, y Sand, 저는 현재 팀장 장동식입니다. 우리 중에 이산 가족택이고요. 지금 지역별로 이렇게 묶어주셨다고 했는데 각자 지역이 다 달라요. 예, 화이 안녕하세요. 저희 중이 중은 죽지 않는 불쌍하고요. 조텍 그래픽카드가 AS가 최대 5년으로 가장 길어서입니다. 조택 대학생 서포터즈 7기 최명환입니다. 나는 미가 조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서포터즈 7기 정원희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탈코리아 7기 서령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택코리아 7기 박소미입니다. 화이팅! 재밌는 콘텐츠 제작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텍 서포터즈 칠기 유승호입니다.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 잘 만들겠습니다. 저는 최우수 활동 노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포터즈 7기 5연속으로 가면 감사드립니다. 많은 거 해보고 많은 거 배워가고 싶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할수 있는 김선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눈높이 맞춰서 재미있는 정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추억 만들고 마무리 많이 벌면 주택 거 많이 사겠습니다. 우리 우리 사야겠다. 사야겠다. 즐겁고 재밌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지금은 잘 모르지만 잘 공부해서 더 많이 벌어 가지고 좋은 주택 제품 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주택코리아 써커더즈 화이팅!